모르겠어.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어. 색상은 뭘 사야 되지? GPS, 셀룰러. 이건 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케이스는 뭐냐고. 무서워. 잘못 고른 면어떡 하지? 누가 좀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말게나.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을 겪는다네. <웃음> 누구세요? <웃음> 애플워치 고르는 방법. 지금부터 전파 시작. 환자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손목 보여주세요. 손목. 먼저 성별 체크.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손목이 얇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의 자유도가 넓다. 40mm는 딱 맞는 스타일로, 44mm는 좀 힙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 더큰 난제는 남성이다. 자체 잘못해서 손목에 비해 너무 큰 사이즈를 쓰면 방패보기가 될수 있고, 손목 사이즈에 비해 너무 작은 사이즈를 쓰면 누나식의 몰래 차원 고등학생 스타일을 연출할 수있대요 그거 누난 거 아니에요? <웃음> 다음으로 손목 사이즈 체크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 손목 사이즈가 정사이즈인지 알아봐야 한다 당신이 내 손목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흥분하지 말게 우리에게도 정사이즈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정사이즈를 재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를 제안해본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각자의 손목 사이즈를 잰 다음 손목 둘레에서 5를 나누고 손목 둘레에서 4를 나눈다. 이렇게서 나온 숫자들이 내 손목에 적합한 시계 사이즈다. 5로 나눈 사이즈는 드레스 워치로 소화가 가능하며 4로 나눈 사이즈는 스포츠 워치나 스타일 워치로 사용이 가능하다. 오호라 손목 사이즈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였구만. 방심하긴 이르다. 다음으로 활용도 체크. 에포르치를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다양한 활용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화면은 넓을수록 좋다. 그렇지만 단순한 시계로서 스타일을 고려해서 구매하는 것이라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큰 화면을 살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에포르치 특징 체크. 우리는 애플워치의 물리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애프로치는 사각형이고 베젤이 얇다. 두께도 스포츠식의 사이즈 수준이다. 이런 특징을 모두 다 고려해볼 때 애프로치는 측정된 사이즈 대비 체감 사이즈가 크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물리적 특징과 본인의 정 사이즈, 평소에 본인의 스타일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각자에게 맞는 본인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점검 사항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네. 반드시 시착을 해봐야 한다. 제발 귀찮다고 그냥 지르지 마라. 중고로 파는 일은 훨씬 더 귀찮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인이 스타일에 자신이 있다면 머리에 차관, 목에 차관, 귀에 차관 다 소화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이면 애플워치의 끝에서 끝에가 내 손목을 벗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봐야 된다. 시계가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으려면 손목 위에 온전히 올라와. 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색깔은요? 개취다 다만 실버 색상이 줄지락기 무난하다 셀룰러는요? 써야 되나요? 핸드폰을 자주 두고 다니거나 야외 러닝에 취미가 있다면 셀룰러가 좋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자네도 이제 애플매니아야